자 함수입니다. 함수. 요 단원에서 학습하게 될 내용들은 어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하게 돼. 오케이? 수학 상 아니 수학 하 지금 앞에까지 집합 명제 했잖아. 요 분량 정도만 남았어. 얼마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진짜 가볍게 보면 진짜 얼마 안 돼. 수학 상은 연산 기술이 필요해서, 야, 더쌤, 요런 거야 하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 근데 여기는 이런 거야 하고 맛을 보고 다음에 심화를 가도 상관이 없어. 자, 일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혹시 나는 솔로나 짝 같은 프로그램 본적 있니?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충 알지? 네. 그럼 여기엔 남자 출연자도 나오고, 여자 출연자도 나오잖아? 네. 그럼 남자 출연자의 <웃음> 이런 빨간색 웃어서 미안해요. 죽을 거예요. 승원이, 지용이가 나왔다고 할게. 아뭐 여기 박승원, 최지용 이런 애들이 나온 거니까 여자 출연자에는 어 누구 나와야 되지? 이렇게 왕간다. 어. 왕간다, 뽀구이 그리고 뭐 너희가 아는 그 예쁜 사람 누구로 해야 될까? 알겠어? 이지의유나나 이게 세 명이 출연했다고 할게 남자 출연자인 요렇게만 출연했고요 여자 출연자인 요렇게만 출연했, 출연했습니다 이건 나는 솔로 특집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특집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롯이 남자가 네. 여자를 선택해야 돼요 자 룰은 저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명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될까? 모두가 왕간다한테 뿅간거야 이거 방송될까? 네. 되지 조건을 네. 어기진 않았잖아 네. 그치? 그럼 이건 될까? 네. 안돼 왜? 도용이. 응 누가? 지용이. 지용이가 네. 왕간다랑 뽀고미한테 뻑갔어 이건 안되지 한 명만 선택해야 되지 네. 아이 나 이거 못해먹겠어 고 이거는 될까 안될까? 네. 요거 요거 요거 왜 안돼? 어? 누가 누구 때문에 어, 승원이가 선택을 안해서 안돼 승원이가 아 그럼 난 선택할래 하고 여기 밥차 아줌마를 선택했어 이거 돼 안돼 안돼 왜 여기서만 선택해야 된다 그지 이게 함수야 이걸 바꿔보면 자 이제 이런식으로 가볼게 자 그럼 방송이 가능해지려면 요렇게 선택했다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솔로 연관검색어에 승원이를 검색하면 누가 나올까 아. 망간다 지옥이라는 검색하면 누가 나올까? 오. 지금 말한 연관 검색어가 함수 값이야. 여기서 지금 나는 솔로라는 함수를, 솔로가 함수인 거고요. 함수 F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솔로. 정역이라고 하는 게 남자입니다. 선택을 받는 모두가 공역인 거고. 여자 출연자 공통의 집합. 그럼 유나 입장에서는 끝나고 나서 이게 짝이 돼서 나갔잖아. 얼마나 치사해 보이냐. 선택받은 얘네들. 얘네들이 모인집합 치역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정의역 X가 있고요. 공역 Y가 있는 함수 F가 있는 겁니다. 요 표시는 함수 F는 X가 Y를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X에서 Y를 선택할 때이 X집합 전체를 무슨 역? 정의역. Y집합 전체를 무슨요? 공역. 선택받은 애들을 뭐? 공역. 치역 아, 네. 각각 선택받은 각각을 함수값 그러니까 치역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집합표현으로 함수값이 원서야 X바 X는 FX 얘가 뭐라고? 함수값 이렇게 표현하지 나는 솔로의 승원이. 이러뭐 나온다고? 왕난다 오빠 차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 들어가서 나온 얘네들만 모아놓은 게 뭐? 치역. 치역. 그러다보니 치역은 공역 안에 포함돼야 되지. 치역은 공역에 포함되는 거지. 괜찮아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딱 만들고서 지금 선택을 못 받은 거는 유나죠? 참 이상한 선택을 하고 있어. 이 제작진이 이번에는 나또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나또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출연진는 그대로 데리고 왔어. 그대로 데리고 왔어. 근데 보자. 이번엔 방송에서 이대로 선택을 했어. 그러면 나는 솔로라는 방송이랑 나또 솔로라는 방송은 어떤 거야? 같은... 결국은 같은 방송이지. 근데 이런 선택을 한다면 같은 방송이지, 네. 오케이? 그러면 두 방송이 같아지려면 일단은 남자 출연자들 정이역이 같아야 돼. 그리고 대응관계 각각의 대응관계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오케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게 스원니의 대응관계 누구야? 왕간다. 지용이의 대응관계 뭐야? 뽀금이. 뽀금이. 너희 뽀금이 알아? 네. 스모니를 네. 음. 대응한 게 뽀금이 여기는 왕간다지. 그 대응관계가 같아야지만 둘은 같은 방송이다라고 하지.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정력과 공력이 같으면서, 취향진이 같으면서 그 대응 관계가 같아야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함수입니다. 괜찮겠어요? 네. 문제 볼게요. 자, 그럼 1번. 함수 되는 거 찾아보자. 방송 되는 거. 기억번 되안 돼? 돼요. 돼? 네. 2가 선택 안 했는데? 선택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기억번은 2번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방송이 안 돼. 니은번은? 돼. 디귿번은? 돼. 니을번은? 디귿 안 돼. 누구 때문에? 2번. 2번이 2번. 뭔 짓을 했어? 3번. 모두에게 찝쩍거렸어. 그치? 이거 완전 질타를 받을 거지? 리... 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네. X의 가원소가 Y에 대응할 때이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이게 함수의 뜻이야. 정우역의각 원소, 남자 출연자들이 공역의 원소, 지금 여자 출연들한테 자 대응할 때 근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한다는 말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돼? 하나씩 이것도 대응이야. E가 누구에 대응했어? A, B, C 모두에 대응한 거야. 근데 하나씩만 대응해야 돼. 앞에 문장 다시 봐봐. 정의역 X의 모든 원소가 공역 Y에 짝지어주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어맛이 없네 여기 하나씩만 대단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거야 콜라 자판기에 가서 콜라 버튼을 눌렀어 이것도 다 함수관계거든 콜라 버튼을 눌렀어 콜라가 나와야지 다 가격이 똑같다면 콜라가 안 나와도 괜찮지 근데 콜라를 눌렀는데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환타 하나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 자판기 주인 입장에서 망하는 거잖아 그렇지? 너희 입장에서 안좋은거 눌렀는데 안나오는거 기억번 같은 경우가 봐 2번은 눌렀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 버튼이 안 나온다고 돼? 안되지 리얼 번은 2번 버튼을 눌렀더니 1, 2, 3번 음식이 다 떨어진 거야 이것도 안되지 디귿 그래. 번은 된다고 가격이 똑같으면 고장은 났지만 그치? 서로 상품을한 개를 받았고 한 개를 줬고 자 여기서 y는 x의 3배보다 1 작은 수야 그러니까 y는 x의 네. 3배를 한거보다1 작은 수야 이런 관계가 성립한데, 그러면 1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어떤 관계? 에 3배하고 1배는 거니까 1은 누구에 대응해야 돼? 2. 2는 3배하고 1배니까 누구에 대응해야 돼? 오. 5. 3은 3배하고 1배니까 누구에 대응해야 돼? 8.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이 5는 누가 대응한 거야? 2. 여기도 보자. X를 5로 나눈 나머지야. 그럼 5를 5로 나누면 나머지는? 아, 네. 없죠. 없죠. 0이죠. 네. 그럼 6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네. 1에 대응하죠. 얘는 2에 대어하겠죠 그럼 그림으로 나타내래. 5, 6, 7, 샤 공역이니까 전부 다 있어야 돼. 0, 1, 2, 3, 4.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겠지. 이때 그럼 요렇게 0, 1, 2만 모아놓으면 이게 뭐가 된다고? 그렇지. 치사한 애들 치역이 된다고. 안 어렵지? 이게 함수야. 그동안 너희가 불러왔던 함수. 자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그래프라는 건 좌표평면이 있는 거잖아요. X축과 Y축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거는 아무 관계 없어. 그냥 X들이 모여 있는 거야. 여기도 Y가 모여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 이차 한번 그려보자.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 할게.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또로로로로로 가서 이 점에 가지. 그 말은 이 Y값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잘라보면, 이 y는, 여기 있는 요 x와, 요쪽에 있는 이 x가 선택을 한 거지. 그, 그러니까 서로 되는 두 x가 선택을 하는 건 상관이 없지. 그럼 이거는 함수가 될까 보자고요. 괜찮아 지금 이해 돼요? 네. x축, y축이 있는데, 이런 그림. 원의 방정식 같은 거 한번 그려보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선을 요렇게 거보면, 요 x는,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났지 그니까 러요 Y도 선택했고 이 Y도 선택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X들은 빨간색과 만나는 게 없지 선택을 안 했다는 거야 그니까 러원 안쪽에 있는 X들은 두 명을 선택했고 원 밖에 있는 X들은 선택을 안 했지 그럼 얘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 말인지 이해 돼요? 그럼 그림 볼게요 함수 찾으래요 기억번 5번이에요 그럼 세로선을 아무리 걷어한군데서 만나는 것들은 전부 다 함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번 니은번은 모두 함수예요. 디귿번은 여기 안 만나죠. 여기는 이건 뭐야? 이이이 이, 이 남자, 의자와 이게 돼? 하렘, 얘가 다 선택한 거야. 모든 여자 다내 거. 남자들은 만나지 마 이거야. 오케이? 이거는 모든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한 거야. 아까 그 상황 은 유나. 원래는 유나만 선택을 했겠지. 이거는 뭐, 그럼 함수가 돼야 안 돼? 되고, 이거는? 안, 안 되지. 얘는 함수야. 그러니까, 세로선 것을때한 군데서 만나죠. 세로선 걷는데, 어, 얘는 아니죠. 함수 몇 개? 세 개. 자, 그럼 1번 함수일까요? 네. 네. 2번은요? 함수. 함수죠. 3번은요? 함수. 함수. 승훈이 괜찮니? 네. 4번은요? 아니. 아니죠. 이거, 이거 나쁜 새끼. 그 네. 5번은요? 얘는 우리가 저기서 배웠거든 집선의 방정식에서 얘는 y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모든 y값이 다 이거다 얘는 x는 네. 이렇게 나와 얘는 기울기가 0이야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 알겠어? 네, 네 함수가 아닌 건? 4. 네. 자, 7번 또 볼게요 함수의 그래프, 기역 번 함수인가요? 네. 네. 새로선거봐 아니지. 네 음. 번은? 함수. <웃음> 그, 그, 아, <웃음> 몇 개만 거 보면 돼. <웃음> 진짜 다급지 말고. 옛날 얘세 아니야. 아니. 아니죠. 네. 그럼 승원이한테 물어볼게요. 8번 함수인가요? 팔번이 음, 새로 선몇개 거봐. 야, 서로선 걷어몇 군데서 만나니? 아, 두 군데. 그럼 함수 아니라니까? 아. 이 남자애가 두를 선택한 거잖아. 얘는 여기 있는 남자애가 몇개 선택했어? 세 개. 오케이? 네. 그럼 얘 함수야, 아니야, 8 번? 아니야. 아니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함수들도 있는 거야. 이런 것도 함수야. 봐봐. 이렇게 써 이제. y는 f x라는 거본적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X가 Y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관계에 의해? 이 F라는 포뮬러에 의해. 그 F라는 포뮬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판단합시다. 여기 X자리에 1 들어왔죠. 그럼 이 1은 판단하래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유리수입니다. 그럼 위에 거에 들어가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나옵니까? 1이죠. 괜찮니? 그럼 얘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무리수는 그대로 얘가 계산돼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요렇게 적는 게 아니라 괄호 해줘야 될거다 마이너스 포함이 되겠죠?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한번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3이 들어왔죠? 네. 어떤 관계 0보다 크냐 장르를 따지라는 거지 3은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아, 네. 당연히 크죠. 그럼 위로 가겠네요. 성원아 그럼 몇 나오겠어? 네. 그렇지. 지용아 그럼 마이너스 1은 몇 나오겠어? 알겠습니다. 그렇죠. 둘을 계산하려 했으니 이렇게 되죠. 네. 자 판단해봅시다. 이 앞에는 곱해진 것 뿐입니다. 4가 들어왔죠 네. 이런 4가 4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 유리수. 그럼 위에 가서 계산하니까 몇이야? 3. 3 곱하랬어 3루트 3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 무리수. 무리수. 밑에 가겠지? 네. 그럼 복잡하니까 마이너스 먼저 붙여주래요 그리고 2를 더하랬으니까 이렇게 됐죠? 네. 거기다가 3을 곱했어요 마이너스 3루트 3 플러스 9 9 괜찮아? 야, 진짜 쉽지 않냐? 정말?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나라보다 쉽지 않냐 너무 반칙성으로 쉬워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할게요 자 12번 이번엔 뭐야? 양의 약수의 개수잖아요 그럼 8의 약수의 개수를 묻는거죠 8은 약수가 몇개야? 18은 약수가 몇개야 이거고 얘는 치역이 실수 전체인거 생각해보자 자 어떻게 묻는거냐면 숫자를 막 넣으면 모든 숫자에 다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직선이 될거예요 그니까 러이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린다는 건 얘가 그리면 원점을 시작는 이런 직선이 될 거라고 1차 함수니까 이런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이 된게 아니라 계속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잖아 그니까 모든 와이가 선택을 받았다고 볼수 있겠지 근데 얘는 그리면 요렇게만 그려지지 맞니? 그럼 이 위에 있는 여자는 선택을 못 받았어 그럼 얘도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줄 거라 밑에는 선택 못 받겠지 얘도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니까 위에는 선택 못 받을거고 얘는 뭐야? 3. 이 여자만 선택을 받은거지. 그러니까 모두 선택 받은건 누구냐고? 1번 자 그럼 얘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보통 정의역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 집합으로 표현 안하고 일단 이렇게 쓸게요. 모든 실수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 모든 실수가 들어가면 이 값은 항상 0 이상이잖아. 이값 전체는 0 이상인거에 5를 뺐으니까 치역은 Y죠? Y는 누구 이상? 마이너스로 이상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얘는 아무 말 없으니까 정의역은 뭐? 모든 실수. 어, 정의역, 모든 실수. 근데 직선이네. 아무 이상 없는 1차 함수지. 그럼 아까처럼 쭉 올라갈 거니까 뭐야? 치역, 치역도 뭐라고 쓰면 돼? 다 선택받잖아. <웃음> 모든 실수. 괜찮? 네. 자 그럼 이건 분수 함수인데 생각, 이건, 이건, 이건 패스할게요. 지금 못 만져요. 자료가괜요 서로 같은지 판단하래요. 그럼 똑같은 정의역, 7엔지는 똑같은데 이 방송과 이 방송인 거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은 누구 선택해야 돼? 0. 1은 누구 선택해야 돼? 1은 누구 선택해야 돼? 자, F라는 방송은 뭐라고? 이렇게 하재. 그러면 X에 들어와 누가 마이너스 1과 1. 그럼 요 메커니즘에 의해 마이너스 1은 누구 선택해야 돼?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가면 네. 누굴 선택해야 되냐고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잖아요 마이너스 아. 1 더하기 1 똥꾸녕들아 아까 아까 아까 전에 계산했던 것보다 더 쉽지 않냐 아. 그럼 1은 누굴 선택해야 돼2 2. 그러면 GX라는 이 방송은 X라는 게 마이너스 1과 1인데 어떤 메커니즘 세제곱하고 더하기 1라든지 그럼 얘세제곱하고 더하기 1하면 0, 0. 얘는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0을 선택하고 1이 2를 음. 선택하는 똑같은 음. 방송인거 맞지? 음. 그럼 서로 같은 암수다? 같다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보자고요. fx는 어떤 관계야? 그냥 x고 gx는 어떤 관계야? x제곱 마이너스 6이지? 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 마이너스 2. 1은 누구를 선택해야 돼? 네.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 네. 마이너스 누구를 선택해야 돼? 마이너스 2. 1은 5만인지알았듣니 그럼 다르지 네.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 19번 할수 있겠죠 믿어봐요 21번 정의역이 이거야 자이 관계야 이 관계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이 관계에 의누 누굴 선택해야 돼0 0. 0은 승원이 누굴 선택해야 돼1 1. 1은 2 2는 3 그걸 순서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은 0을 0은 1을 1은 2를 2는 3을 그럼 찍자 여기여기여기여기지연결하면안 요기, 요기, 돼. 이게 다니까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어.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이제 여러가지 함수 함수의 종류들을 좀 나눠볼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일단 첫 번째 함수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함수란 정의역 x의 모든 원소가 공역 y에 하나씩만 대응하는 것 모든 x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씩만 대응하는 거였지? 응. 기억나지? 응.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세로선을 그면 한 군데서만 만나는 거일대의 함수라는 표현이야 일대일함수라는 종류가 있는데 얘는 뜻이 뭐냐면 이게 원 뜻이야 지금 써있죠? 이렇게 이거면 이거다 괜찮니?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 출연자가 남자 1번 남자 2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남자 1번이 선택한 여자랑 남자 2번이 선택한 여자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남자 출연자가 다르면 여자 출연자가 달라야 돼 서로 다른 애들 선택하라는 얘기야 괜찮니? 네. 어. 아, 또. 그럼 세 번째 1대1 대응은 1대1의 뜻이거든요. 이게 둘 다. 이 1대1이 이거의 뜻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똑같이 옵니다. 얘가 변함없이 이대로 그대로 오고요. 추가돼요. 조건이 추가되는데 그게 뭐가 추가되냐?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집니다. 그럼 아까 우리 처음에 나는솔로 방송할 때 왕간다랑 뽀금이다 선택을 받았잖아 근데 아까 서로 다르게 선택했잖아 네.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맞지 네. 근데 누가 남았지? 네. 유, 유나가 선택을 네. 못 받았어 그럼 공역과 치역이 다르지 네. 네. 그러니까 그건 1대1 함수인 거고 만약에 유나가 그 방송에 나오지 않았어 그렇다면 1대1 대응인 거야 네. 이해가 되는 말인지 네. 남는 애가 없어야 돼그 <웃음> 다음 네 번째로 항등함수야 무슨 함수? 이건 나르시즘 나르시즘이 뭐야?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 나만 네. 선택하는 거 1은 누구를 선택해 그러면? 1. 2는 3은 그럼 x는? 7. x를 선택하는 거이 항등함수의 다른 이름은 i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i라는 요 함수는 뭘 넣으면? x를 넣으면 누가 나온다? x, x. x. i의 100을 넣으면? 네. 100 i의 폰을 넣으면? 아이의 폰을 누면 폰이 나와야지 맞지? 네. 아이의 패드를 누면 패드 <웃음> <어머. 웃음> 상수함수는 이거 유나 완전 여왕벌 아까 가로로 가는 선 모든 남자가 얘만 선택하는 게 상수함수야 누구를 넣던 X에 누가 들어오던 그 답은 정해져 있다 오케이? 네, 네. 우우, 그럼 항등함수 도 생각해봐 항등함수가 서로 다른해를 선택할까요? 다, 다 다른해를 선택하는거 맞죠? 그죠? 그럼 남는 애가 없잖아요 그니까 러 항등함수 자체는 1대1 대응이 한종류예요 1대1 대응도 1대1 함수의 한종류고요 어. 괜찮나? 네자 그럼 이런거 봐봐 이런 그림을 그려본다 합치자. 모든 x가 선택을 했습니다 겹치게 선택하는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로선을 거서 한군데서 만나면 함수고 가로선을 거서 한군데서만 만나면 1대1이야 오케이? 세로선을 거서 일단 함수여야 되고 한군데서 만나야 되고 세로를 걷을 때 한군데서 만나니까 함수는 맞죠 가로를 걷을 때 한군데서 만나지 가로를 걷어서 한군데서 만난다는 게 뭐냐면 가로를 걷는데 한군데서 만난다? 음 똑같은 여자를 선택한 애가 없다 서로 자세애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1대1은 맞아 근데 만약에 얘가 공역이 0보다 크면 어 여기 밑에는 어차피 공역에도 등장하지 않았지? 그럼 치역도 아, 0보다 아, 큰 거잖아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공역을 모든 실수라고 하면 요 밑에는 선택을 못 받았지 그럼 1대1 대응이 안되고 1대1 함수가 되지 오케이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1대1 대응이 해당하는 거. 자, 1은 2를 선택했고, 2는 3을 선택했고, 3은 4를 선택했고, 4는 1을 선택했어. 서로 다른 데 선택한 거 맞지? 네. 얘는 지금 보면 가로선을 갖더니 겹치는 거 생기지. 네. 1대1이 아니지. 가로 갔더니 겹치는 거 생기지. 네. 1대1 아니지. 가로 갔더니 겹치는 거 없지. 그럼 이하 맞지. 세로도 겹치는 거 없으니까 맞죠? 자, 볼게요. 1대1 함수인 거. 1대1 대응인 거. 찾으래요. 일단은 가로로 갔더때 겹치는 게 없어야 되거든? 여기다 겹치지. 안 돼. 겹치지. 안 돼. 겹치지. 안 돼. 안 겹치지. 근데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 공역이 실수 전체니까 여기는 선택을 못 받았지. 그러니까 얘는 일대일 함수에서 멈춥니다. 오케이? 얘네들은 일대일 대응이죠. 그런데 일대일 대응도 일대일 함수의 종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대일 함수는 몇 개? 세개일대일 대응은 몇 개? 오케이. 그럼 여기 24번도 격리할수 있을 거고요 25번 볼게요 그럼 여기도 아까 했던 것처럼 1대1 함수인 거 찾으려니까 가로선겨서 두개 만나는 거 아닌 거지 얘는 두 군데 만나는 게 생기네요 안 생기고요 안 생.. 생기, 얘 예, 생기네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죠 여기 25번까지 잘 내용 정리해봐 잉 가보자 A에서 A로의 함수잖아요. 그럼 A에서 A로의 함수라는 건 뭐냐면 O 이하에서 O 이하로 선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도 이거고 공역도 이거라는 거야. 그럼 정의역은 X니까 X가 O 이하. 요 선을 왼쪽에서만 존재해야 되지. Y도 몇 이하? O 이하. 요 아래에만 존재해야 돼. 여기서만 존재해야 돼. 여기서만. 근데 일대일 대응이어야 되지. 만약에 그럼 요 아래서만 존재해야 되는데 이 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라 생각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없는 선이잖아 네. 여기는 없는 선이니까 여기까지만 선택을 하는 거지 애들이. 그러면 가로로 걷을 때 여기는 안 만나네요 여기가 비어버리죠 이해돼요? 네. 뭔 말인지 네. 그럼 이건 1대1 대는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간다면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끝났단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요엑들은 선택을 안했지 일대일 네. 대응이 안된다고? 그럼 여기서 출발해야지 이렇게 지나가야지 어디로든 오케이? 그러면 다 선택받고 다 선택하는 거 맞니? 네. 승훈이 괜찮니? 네. 뭔 말인지 알아듣니? 이렇게 있던 이렇게 있던 이렇게 있던 모든 엑들은다 선택을 했잖아 가로로 걷어도 다 선택을 받았잖아 그렇지?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그럼면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된다? 요정? 5,5를 지나야 한다 얘가 얘가 직선이기 때문에 그럼 15 플러스 2a가 5여야 되니까 2a가 마이너스 10 a는 마이너스 5 하나 더 비슷한 거자 27번 봐봐 27번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붉은색, 푸른색 할 거야 이제 x는 1 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 이렇게 긋게요1 오른쪽이죠 y도 1 이상이니까 여기 긋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그려져야 되죠. 근데 아까 배우면 의해서 1대1 대응이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 요기.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지. 네. 1,1을 네. 집어넣는 거죠. 3 플러스 K가 1이어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자 상수함수는 제가 어떤 형태라고 되냐면 Y는 이라고 했습니다. Y는 숫자 이거는 1 이거 한등함수예요 이거 R을 불러 이거 그냥 함수고요. 이거 올라가는 그냥 직선. 어, 직선입니다. 그럼 얘는 가로로 가는 거죠. 네. 상수함수죠. 자 x에 들어가서 x가 나온다 들어간 놈이 나온다. 이거 뭐였지? 그나 그, 자신, 그 어, 자신을 항등, 선택하는 거 항등 항등함수. 항등함수 그 상수함수 아니죠 그러니까 틀리죠 뭐여야 돼 원래는? 항등함수여야 돼자그 다음에 1대1 함수를 고르래 1대1 함수는 서로 같은 애만 선택 안하면 된다고 했지 무조건 음번은 아니고 디귿번얘때문에 아니고 되죠? 기억 리을. 1대1 대응이려면 얘가 지금 4개를 선택했고 4개를 선택해야니 됩니다. 선택못 받는 여자애가 없어야 되는거죠 0, 1, 2, 3 중에 0 선택 받았고 1도 선택 받았고 2도 받았고 3도 받았어 3도 받았고 2도 받았고 1도 받았고 0도 받았지 얘네들은 ㄴ, ㄹ은 어차피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럼 얘네가 1대1 대응 맞지 함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선택해야 되지 0은 0을 1은 1을 2는 1를 3은 3을 못말인지않았더니 성원이 그러니까 기억번만 항등이지 상수함수는 모두 똑같은 애를 선택해야 되지 다 3을 선택했지 0도 3을 오케이 여기 서서 1이 5중을 짜는 거야 네. ㄴ. 자 F는 무슨 함수? 항등. 항등함수 그러니까 들어간 놈이 나와야지 2가 나오겠네 G는 봤더니 누가 들어오든 다누굴 선택해야 돼? 마이너스 응. 3을 선택해야 돼. 누가 들어도 마이너스 3을 선택해야지. 네. 그2 마이너스 3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네. 이렇게 개념이 정확하면 가능해요. 자, 1대 1 대응의 개수를 구하래. 자, 10의 양의 야수가 뭐냐면 1, 2, 5, 10이지. 네. 이건데, 봐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공역도 <웃음> 똑같은 거야. 1, 2, 50이 있다고. 괜찮아? 네.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몇개 중에 하나? 네. 1대 1이어야 되지. 그럼 1이 선택하는 애를 제거하고 2는 몇개 중에 하나? 그 다음 이렇게 되겠죠. 서로 다 각각 선택을 하기 때문에 24가지의 1대1 대응이 나옵니다. 위에는 1, 2, 3, 4, 6, 10, 2지. 여기도 1, 2, 3, 4, 6, 10이겠지.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몇개 중에 하나? 6개. 1이 선택한 걸 제거하고 2는 5개 금순 이렇게 쓰겠죠. 이걸 다 곱해주면 됩니다. 720 나올 겁니다. 락바르죠.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여기는 1, 2, 3이라는 거야 X에서 Y이니까 X가 정의역 Y가 공역 그러면 상수함수잖아 몰빵이지 그러면 1에 몰빵하거나 2에 몰빵하거나 일에 그러니까 1에 이렇게 다 몰리거나 이런 상수함수 하나 여기 몰리는 상수함수 하나 여기 몰리는 거 하나 그래서 몇 개? 세개 15의 양의 약수 1, 3, 5, 15 1, 3, 5, 15여야지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2는 2 네. 없는데 3은 5는 1은 4개 24개 오케이? 네. 네. 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